유치권에 동산양도담보까지 보태면 은 무슨 일이 생길까? 여기또 동산양도담보가 있어요 예, 동산양도담보를 갖다 여러분들이 유치권도 골치 아픈데 이것도 뭐야 동산양도담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대전지방고보 서산지원 2020 타경 53611 충남 대안군 안면읍 방돌이 59-29 의 열필지 땅 774평 밖에 안 돼, 1 1필지에 건물은 204평. 감정은 16억 8,700입니다. 최저가는 5억 7,862만 7천 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 자, 유치권 여직이 다고해래야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미소 캐피탈, 캐피탈 대부의 유치권 행사 표지와 공산 양도 담보권 행사의 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고, 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출입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산 양도담보라고 하는건뭘 얘기하냐면은, 이게 이제 펜션이죠. 펜션이 되려니까 그 안에서 뭐, 비품들이 있으면 냉장고도 있고, 뭐, 세탁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침대도 있고, TV도 있고 할거 아니에요? 근데, 모텔도 그렇고, 펜션도 그렇고, 건물이 경매된다고 해서 그게 다 딸려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미술 캐피탈 대부 여기서는 약삭빠르게 아, 그거를, 전부 경매해서, 이거 우리 거다.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는, 양도담보 채권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 가져간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낙찰받으면은, 그 어? 낙찰인한테 그걸 갖다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캐피탈 대부하면 뭐 하는 겁니까? 캐피탈 대부가. 그래서 공사하는 업체가 캐피탈 대부인가요? 대부회사하고 돈놀이하는 회사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놀이하는 회사가 뭐 거기 또 유치권을 하면뭐어떻게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대체. 그 그러니까 얘기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이 동산 양도 담보, 이것도 하고, 이이 참. 그래서 이런 거는, 이건 악질이다, 악질. 이런 악질은, 그냥, 무엇보다 주먹이 갖고 오니까, 민사소송 하지 말고, 차라리 형사고소를 하자. 그래서 고소장을 쓴 겁니다, 고소장. 이근데 여러분은 고소장이 이거를,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막 칸을 쭉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어? 뭐 전화번호 뭐 이렇게 끄트머리에는 뭐 다른 또뭐 고소 사건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형사 고소한다 치시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꼭 그런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아니 뭐그 사람 잘못해가지고 내가 고소하는데 칸잘 그리고 했다고 해가지고서 뭐 없는 죄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이름 쓰고 상대방 이름 쓰고 전화번호 하면 전화번호 쓰고 내 이름 쓰고 내 전화번호도 하고 뭐 알수 있는 자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고소 지지는 뭐냐? 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 및경매입찰방해제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수사해서 언별해달라그 다음에 범죄사실은 뭐냐? 고소인은 부동산 임대와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소에는 대법을 하면 자다. 고소인는 충남 대안군 안면 황돌이, 대안군 안면 황돌이 59-29, 시엔선 어, 펜션을 대전지방법원 소산지원 2020 타경 53611 부동산 임의 경면를 낙찰받아서 수리해가지고 임대 혹은 다시 8개익으로 낙찰받았는데, 을 피고소인 일자 미상의 시간에 이 부동산 사건 부동산에 자신이 유치권자라고 하면 이 부동산에 있는 동산에 대해서 양도담보채권자라고 표시함으로 부동산 경매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유치권 및 양도담보 표시를 철거하라고 했지만은 피고소인은 말안 듣고 있다. 피고소는 대부업자로 유치권에 대해서 잘알테리고 특별히 압류의 처분 금지에 대해서 알 거지만. 피고소인은 시간을 끌어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고 있다. 고소 이유는 뭐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불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금에 따른 이자 지급 등 매월 3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오니 이 피고소인을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소자가 이 정도만 쓰면 되, 돼요. 그런데 더할 말이 있으면은 어차피 이제 수사는 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한 진술을 해야지 고소인 진술을 불러가지 하잖아요 그때부터 수사를 시작됩니다 더할 말은 그때 가서 말로 하면 됩니다 근데 자 여기도 지금 위치가 좋아요 스카이뷰로 보면은 바로 그 바닷가 바로 옆에 이 물건이 있습니다 뭐 그의 바다하고 뭐 붙어 있다시피 그 아래 사진을 밑에 사진을 보면은 바다가 보이는 이집 마당에서 찍어놓은 그 사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여기 펜션인데 시안선 펜션. 굉장히 가보면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령에서 지금 태안으로 연륙교 지금 중공 뭐 다돼가잖아요그 이후에는 더 좋아질 지역이다. 고소장만 내지 말고 인도명 신청도 함께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 이거 함께 하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그 우리 법원에서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를 하면서 빠를 것 같죠? 근데 형사고소가 요새는 민사보다 훨씬 더 늦어요. 형사고소 사건도 그래요. 이렇게 이제 처리기한이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아 피고소에 나중에 바빠서 못 가요. 며칠 있다 갈게요. 한번 또 기다려요. 이런 식으로 대고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실소유자가 전부 점유하는 주택단지인데 유치권자는 어디에 있느냐 제주지방법원 2019 타경 2106 제주시 에어로 화기 2 d 2 8 9 1의 1번지 주택 토지가 6 0 1평 건물이 이제 1 7 7평인데 건물이 여러 여러 채입니다 감정이 21억 6천만원 제소가는 15억 5천 8백 10만원입니다 자, 이 1, 2층짜리 단독주택이, 땅값이 12억 2,400이고, 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동이네, 여섯 동. 6동. 2층짜리가 다섯 동, 그 다음에 1층짜리가, 아, 이거도 2층이네, 여섯 동이 전부 다 2층 주택입니다. 한 채가 뭐 29평 정도씩 되고. 자, 여기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본권 이 현장에서 만난 김영빈, 소유자의 친척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본건 부동산은 전부 자기 소유다. 자기가 실제 소유다. 자기가 전부 사용하고 있다. 현재 본건 지상 건물은 조사일 현재 공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김용민이가 실제 소유자고 하면 은 유식권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식권 신고를 했어요. 9천만 원짜리 인호 ENC 5억 6천 100만 원. 뭐 5,600만원, 금액 불상, 2,345만원, 뭐, 꽤 많아요. 1,400만원, 1억 7,300만원, 또 1억 9,800만원. 편해서이 유치권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유치권에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식회사인 이제 이노 이엔시인데, 여러분이 제 유치권에 있어가지고 판례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다양하게 쓰이는 판례가 어느 겁니까? 약방에 감초처럼 쓰이는 판례가 어떤 판례예요? 판례 번호 한번 몇번이 2005다 몇번 사건에 2688. 예. 네. 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2005다 2688. 2005다 2688이 무슨 판례냐? 이 경매의 개시 결정이 등기부에 올라가면 근데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부에 올라가는 거는 80%가 경매 개시 결정 된다 전화 올라갑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부에 올라가게 되면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발생해요.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뭐냐? 집은 말이죠. 저기 법원에서 멀리 떨어진데 집이 있지만은 법원에서 자이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부에 딱 올라가게 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뭐냐? 이 집을 잡아다가 법원 앞에 받다에가 떠넘고 마찬가지예요. 법원에서 딱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 그러면은, 법원에서 잡고 있으니까, 처분금지. 아무것도 뭐 처분할 수가 없어. 팔아도 안 되고, 뭐, 세를 놔도 안 돼. 다그 불법이에요. 그거 줘도 안 돼. 잡혀먹을 수도 없어. 압류의 처분금지요. 이게, 이게 이제, 그거 못하니까 압류의 처분금지요.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비에 올라가는 날부터 압류 추원금이 효력이 발생하는데 집행관은 언제 나가느냐 집행관은 이 사건의 경매 개시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2019년 5월 8일 날 경매 개시 결정이 됐죠 2019년 5월 8일 날 경매 개시 결정이 됐는데 인도명령 신청서에 13일 지나가지고 집행관이 현황조사 명령을 나왔습니다 2019년 5월 21일 날 집행관이 현황조사 명령을 받아가지고 집행관에 나가니까 누가 있었어요? 명목상으로는 소유자의 친척이고 실제 소유자라고 하는 김정빈을 만났다고 돼있죠이 자리에서 김정빈은 내가 내가 소유자다 그리고 내가 이집 여섯 동을 왔다 전부 점유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현황조사 현황조사라고 서 현황조사 작성을 합니다 집행관이 그냥 아 말만 듣고 그래요 하고 끄적끄적 해놓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러면 그날 그래, 경관 얘기하는 거 김영민 얘기가 다 적었어. 그럼 여기에 보상 찍어 주세요. 회사도 조사 작성. 그럼 이 사실대로 상황 현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집행공원에 제출했다. 고 그러면은 자 이게 5월 21일입니다. 그럼 5월 8일날 경매 개시 결정이 되어가지고자제주시같으면 바로 그날 바로, 바로 5월 8일날 등기까지 들어가요. 그럼 그때부터 5월 8일부터 압력 처분금지 효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뭐, 뭐, 회사가 뭡니까? 에세, 에세 뭐 뭡니까? 이한 회사가? 아, 내가 유치권자답게 주장을 해요. 압력 처분금지 왜저촉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죠. 이러 그러니까 왜? 피신청에는 집행관이 나가서 조사를 한 5월 20일까지 공식적으로 점유율을 이식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도 2019년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현지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 보고서 집행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감정서에 뭐 사진이 붙어있잖아요. 이 사진 어디에도 현수막 한 장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2005-2688 고밀명도 사건의 판결 요지에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압류처분금지효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유치권을 주장하는 거 그때 점유율을 김영민한테 넘겨 받아가지고 내가 유치권 자네 하고서 유치권 주장하고 하는 거는 법원에서 잘맥힌다는 얘기입니까 안맥힌다는 얘기입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람 인도 변경을 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위스코로나 시대가 되면은 기대되는 인천공항 호텔. 인천공항 호텔다 망했죠. 어디까지 망했냐면은 월미도에 있는 호텔들까지 다 망했습니다. 사람이 와야지 뭐 호텔을 장사를 하죠. 근데 월미도보다는 운서동 인천공항 옆에가 더 나아요. 땅이 200평에 건물 886평. 감정 60억 6,400만원 최저가 29억 7,160만원 이것도 지금 이제 지내지 5년 되는 호텔인데 뭐 1억씩 1억씩 두집이 대항력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대항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에 열세 번째 공시지가 28억 공장이 최저가 24억 인천지방공원 부천지원 2019타경 2136 물건번호 1번. 김포시 대곡면 송마리 8월 7일 7번지 토지가 2 4 1 5평 건물이 1 0 5 4평 감정이 뭐 49억 3천. 최저가 24억 1,003일. 이건 뭐 아주 큰 공장입니다. 면적이 말이죠. 공장, 뭐, 땅이 뭐, 2,400평이면 은 굉장히 큰 공장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송화전기공업주식회사. 보증금 1억 2천만 원, 월 49만 4천 원이고, 이 보증금을 낙찰인이 전부 인수해야 된다고 이렇돼 있는데, 돈이 많으면 주십시오. 근데 저 같으면 한 번도 안 줍니다. 왜냐면은, 송화전기공업주식회사가 소유자입니다.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채무자인데, 채무자가새들어가지고서 그, 뭐 무자는빚 갚아야 될 의무만 있는 사람이죠. 여기에서 뭐 임차인한테 대항력 같은 거 행사 못 합니다. 이건 바로 인도명령이 납니다. 여기에 이제 1층 1 0 0평에 대해서, 뭐, 내, 내 건물이다 해가지고, 제3자 뭐, 이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정재순 이 사람이 내 건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3자 이회 했다가 10월 8일날 또 소취하 했네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지난번에는 병려, 변경이 됐더랬는데 이번에는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